자 오늘은 그 2021년 양력으로 12월 18일 력으로는 11월 15일 보름날이에요 토요일 경자일입니다. 올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대전은 아침에 눈을 뜨니 아, 영하 1 2도더라고요 12도 음. 지금은 어, 해, 해가 해 많이 어, 햇빛이 대신 어제만 해도 어, 뭐 바람이 불고 어제 영상 그 천상추나 유화독전그 영상을 찍을 때는는 그 가끔가다 덜컹하나 리가었는데 이중창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 가지고 그 바람소리였어요 바람소리 네, 바람소리였고 어, 대신 오늘은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어. 그래서 햇빛이 햇빛이 쫙 들어와요. 음. 햇빛이 들어와도 야, 바람도 안 불고 어? 햇빛은 들어는데 오 날이 춥긴 추운 건 맞아. <웃음> 에, 지금 대전이 몇 도냐? 자 오씨 영하 5도아 영하 5도라고 나오나 아직까지 보이죠? 응. 영하 5도 날씨. 어. 강추의 기승 오후 부터 9곳에 눈이 내림 <웃음> 영화 5도 음. 오늘 토요일이고 어. 아침에 또 이제 이천널이또 눈을 떠가지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다 보니 그 페이스북에 가두리양식장 그리고 지구 그리고 그 인간들이라는 그러한 글을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래서 그 글을 쓰면서 생각했던 게, 어제 이천일이 그 천상천하 유아독점, 천상천하 유아독점 그 얘기를 쓴 것과 연관성이 좀 있어서, 연관성이 있어서. 아, 본의 아니게, 음, 아, 이 시간 지금 열, 열한 시, 열한 시오분입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이제 잠깐 떠들고 갈까 합니다. 그, 참고, 자, 자, 자, 그, 천일한데, 어떤 분이, 아,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야! 천일법사! <웃음> 당신은, 당신 말이야. 아이! 글쓰는 재주가 있는데 글로 써야지 왜칠하라고 자꾸 유튜브 지칠하고 방송하는 거야 그가지고 <웃음> <웃음> 방송하지마 하고 뭐라고 하더구만 응? 아 근데 그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 어떡해요 이게 글로 쓰면 이게 손가락이 아프다니까 그리고 이게 많은 얘기는 못디요이 많은 얘기 지금 한 20분 30분 떠드는 얘기를 그거 글로 쓴다고 해봐 못 한다고 <웃음> 이 채널이 에, 일단 마스크가 되잖아 그러니까 방송 떠들어도 돼아이 채널보다 못한 것도 너무 많이 그냥 카메라 앞에서 중얼중얼 잘만 떠들더구만 볼 <웃음> 그렇다고 천일이 이글 글, 글을, 글을, 써, 글을 썼던 것을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중간중간 떠들어도 까먹는 거 아니잖아. 응? <웃음> 이 천일이한테 뭐라고 했던 그분 음, 이해해 주세요. 응? 음, 자, 오늘,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줄 얘기는 그 가드리앙 시장이에요. 가드리앙 시장 뭔지 아시죠? 모르는 분손 드세요. 어, 아무도 안 드네. 자 가두리 양식장, 바다, 바다나 저수지, 강, 막 이런 데다가 가두리 응, 글자마다 가두어 놓는 거야. 가두리, 응? 가두어 놓는다. 그 양식장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가두어놓고 뭐를 키워? 주로 많이 키우는 게 물고기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물고기 많이 키워. 예, 저, 저 남해 바다, 이쪽에 막, 그, 다른데 동해서에, 뭐, 저쪽에 남해, 이 중에서, 남해 바다가 가두리 양식장이 제일 많아요. 거기 거제도나, 남해 그쪽 일주로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 가두리 양식장이 한눈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지구 있잖아, 지구. 어? 이 지구 지구에 우리 인간들이랑 많은 동식분들이 살죠 그 가두리 양식장이랑 다를 게 없어 지구도 이 지구도 하나의 큰 가두리 양식장이에요 양식장이야 어? 이해가 안 된다고? 자, 잘 들어봐요 카드리 양식장에 어떻게 해? 양식장을 탁 만들어놓고 거기에 치어 응? 새끼들을 막입식이 입식을 한다고 입식을 해막 그래서 키워 키워서 어떻게요? 일정부분 크면은 그 크기 무게에 따라 가지고 골라 가지고 보내잖아 어디로 죽인단 말이지 죽어 죽으러 가. 죽는 거야. 가두리 양식장 응? 그 안에 물고기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라고 그게 인간들이요. 거기서는 거기 가두리 양식장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은 뭐예요? 그냥 자기들이 왜그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자기들이 거기서 크다가 그 물고기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몰라.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아. 밥 주면 밥 주는 거 그냥 그거 악착 같이해서 먹으려고 대가리 밑으로 싸우고. 응? 어디 그암컷스고도 올려가지고 그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콩물이 쫓아다니고. 응? 가두리 양식장 바깥 세상은 걔네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모르지. 바깥세상이 보이긴 보여. 근데 그 안에 거기서 도망 나갈 수가 없잖아. 우리 지구, 지구에서 우주가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우주로 도망갈 수 있어? 못 도망가지. 어떻게 도망가? 추구해 도망가지. 뭐 추구해 도망간다고? 그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서로 먹이 먹으려고, 응? 서로 대갈디니로 싸우고, 서로 먹고 살려고. 또, 양식장 가로세로가 있고 깊이가 있단 말이야.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응? 좋은 위치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밥잘처 먹으려고 막 아, 악의 다툼 하는 거지. 응? 그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봐. 우리 인간 세상이랑 똑같잖아. 똑같아. 거기서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 이 치어에서부터 커가지고 커가지고 넘어가는데, 지네들이 좋아해가지고 새끼를 낳든, 새끼를 어? 낳든, 거기서 서로 목이 다툼으 아기 다툼하고 쌈박질을 하든, 그 물고기들 중에 그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려고, 대장 노릇을 하려고 지랄 연병을 떨든, 그 주인이 가두리 양식장 주인이 관여를 해요? 안 하지. 안 해. 가두리 양식장의 주인의 목적은 목 목적은 오로지 얘들잘 키워가지고 죽이는 거야. 팔아먹는 거. 오로지. 그 안에서 그 양식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관여를 안해. 안 한다고. 천일이 페이스북에도 그 그런 얘기했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응? 어떤 양반들이 그런 소리 한다고 했어요. 왜? 신이 있으면 왜 이렇게 지구상에 인간이 응? 전쟁을 하고 응? 빈곤 기아 절망 이런 게왜 있느냐? 신이 없기 때문에 어? 이런 게 발생하는 거고 신이 있으면은 단속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그 옛날 누군가 이렇게 그저러가 떠드는 사람들 있었어요. 데좀 전에 천일이 얘기했듯이 뭐, 뭐라 그랬어요? 가두리 양식장 주인은 관여를 한다고 했어요. 하는다고 안 해. 신애들이그 양식장 안에 너무 많은 개체가 수용이 돼서 치고받고 쌈박질하고 부딪혀가서 기스가 나왔던 병이 들어서 죽어서 도태가 되든 그룹을 저어가지고 시네들에게 쌈박질을 하던 A팀 B팀 해가지고 신경 안 쓴다니까 안 써. 됐다 보이지. 시내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 즉, 가두리 양식장 주인의 목적은 그게 아닌 거야. 때 되면, 때 되면, 그 가두리 양식장 전체를 비우든지, 어? 아니면 일부분, 누군가가, 어이, 김사장 그, 저기 말이요? 100kg만 팔어? 그럼 어떻게? 전체 사업변이 그 중에 100kg만 건져가지고 판다고. 그게 바로 뭐야. 인간은 살다가 그 100km만큼 죽어나가는 죽어 거요. 죽어나가는 거야. 응? 가두리 양식장이랑, 이 지구랑, 가두리 양식장에 사는 굴곡이랑, 지구에 사는 인간이랑, 쌤쌤. 똑같단 얘기예요 똑같단 말이지. 반면 반면 그렇게 그냥 양식장 안에서 지구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아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왜 이렇게 했지? 하다가 나중에 승천 물속에서 건져서 땅으로 나오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승천이지 뭐 그게 승천이요 우리 지구에 살다가 죽어버려서 저리로 올라가면 어디요? 그 성천이지 뭐. 음왜 응.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가두리 양식장 밖의 세상. 이게 뭔가? 거긴 뭐냐? 거긴 뭐가 있냐? 하고 대내 궁금해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머리를 짜내고 이것은 우리가 지구 삶에, 지구에 살면서 저 우주에는 뭐가 있냐. 저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냐. 어떤 세상이 있느냐. 나는 왜 지구에 살 수밖에 없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왜이 지구에 입식이 돼 있느냐. 하고 찾고, 찾고 그 물음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응? 그 가두리 양식장을 탈출해 탈출해 어떻게 근데 양식장 그물 자체가 얼마나 촘촘해 안 가나가지고 못 도망가지 다도망간다고 응? 근데 어쩌다가 그걸 도망갔어 응? 그 군용 빠져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가 응? 그랬을 때그 물고기는 응? 뭐예요 완전 유력하지 이게되는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셨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물고기들은 그냥 그런 생각이 없어. 어제 저일이 천상천하 유가석전에서 뭐라 하겠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고.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고. 대가리가 커가지고 이성을 알게 되니까 사랑을 하고. 짝짓게 하는 거야. 근데 짝지기 하다 보니까 새끼가 나왔어. 새끼 열라 뒷바라지하고 개고생하고. 늙어. 병들어. 그래다성천 죽어버려. 그냥, 그냥, 그, 들 양식장에, 그, 가두리 양식장에 주인이 입식을 시킬 때는 딱 목적은 그거라니까? 그거. 그고요 그냥 그런 무난하게 그 주인의 가두리 양식장의 뜻대로 그렇게 살다가 응? 태어나서 공부하고 연애질하고 새끼 키우고 죽어버리고 이 일은 그냥 그대로만 살아주면은 그건 뭐 자, 자연적으로 가두리 양식장 주인 다시 말하면은 신의 뜻인 게지. 그 신의 뜻인 게. 근데 거기서 에 아까 도망간 물고기 양식장에 도망간 물고기 다시 말해서 아 나는 왜이 안에 이 가시들이 양식장 여기서만 처박혀가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까 하고 고민고민하고 자꾸 그 뜻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그 뜻을 헤아리고 왜 다음에는 그 가두리 양식장이 아닌 그 바깥 세상. 바깥 세상에서 살아보면 안 될까? 나는 왜이 가두리 양식장 여기로 외왔지 어, 우리 인간으로는 나는 왜 지구에 외운 왜 거야? 하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다음에, 다음 생, 윤회할 때, 내지는 난두번 다시 가두리 양식장 이런데 안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그안 오려고 안오안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이 가두리 양식장에 왜 왔는지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왜 왔냐고 이 지구 이 지구에 내가 왜 왔냐고 그럼 왔을 때 어떤 기적인 어떤 게 뭔가 그 있어서 뭔가 보상책이 있어서 왔냐 이게 아니란 말이지 결국은 잘 키워져 가지고 깨끗하고 가는 거 이것 말고는 없단 말이지 그거 말고 없어 근데 난이안 오고 싶다고 이제는 두번 다시 이가드 양식장 이 지구에 안 오고 싶다고 저 바깥 세상 양식장 바깥 세상을 거기에 살고 싶단 말이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기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가두리 양식장에 안올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지. 그게 바로 그깨달음이야 그게 깨달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거, 이 대학 응? 도솔천에 살수 있는, 그 천상에 살수 있는 그러한... 그걸 찾야한단 말이지. 길. 길을 찾아야 돼. 그래야 다음에 그런 가두리양식장 이런 지구에 안올거 아닌가병요. 응? 그 가두리양식장과 이 지구에 또 와서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땐 죽더라도 그걸 깨닫고 죽으면 그걸 깨닫거나 그 길을 찾거나 그 열쇠를 획득했을 때 이거 오직 그게 마냥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다음 다음 세상 다음에 올 때는 궁극적으로는 안 오는 게 좋지만 혹이라도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A라는 기존에 살던 데가 A라는 가두리 양시장이라면그 다음 세상에서는 B라는 더 나은 조건의 세상. B라는 가두리 양식장. C라는 가, 다른, 다른 세상. 거기에 태어나서 또 다르게 살, 살, 살을 수가 있는 거지. 우주에 수많은 별이 있죠. 수많은 별이 있다고. 지금도 이 인간 개체, 인간 같은 이 지능체가 사는 우주, 우주 별이 몇 개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에 가두, 가두리양식장 있으면 하나만 있어 하나만 있어 아니잖아 <웃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저기 널렸어 가두리양식장 널렸어 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예요 지구도 있고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물론 다른 별이 거긴 현재로서는 인간이 살살적이안 돼요 어? 안 되는데 그렇게 보란 말이지 주물주 신의 입장에서 딱 바라보면은 지구라는 가두리 양식장 화성이라는 가두리 양식장 금성이라는 가두리 양식장 다 있다고 이렇게 그얘기에그얘기 응? 우리 인간들은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물고기와 진대 없다 우리 지구는 하나의 큰 가드리앙 시장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눈에, 우리 눈에 봤을 때 지구가 크다고 느끼는 거지 우리 우리 우리 기준에 봤을 때아 지구가 되게 커. 근데 우주적인 관점, 신의 신의 관점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는 지구는 요만해, 요만해 요만한데 여기서 응? 인간들끼리 진짜 그 티끌. 먼지보다 작은 인간들이 그냥 치들끼리 치고 바꿔 치고 보글보글보글. 그러는 거지. 어제 이어서 천들이 천상천하 유아덕전 그대요. 그걸 이어서 얘기하다 보니 인간이 될듯 해서 오늘, 오늘 천들이 이제 이어서 이제 더드는 거예요. 병심들 하세요 응? 병심들 하셔. 가두리 양식장에서. 그러니까 신이 참 영, 신이 참 영특하세요. 진짜 영특해. 자라는 그런 개, 그, 개념을 딱 주면서, 응? 주면서 어떻게 하냐. 에이, 감정도 줘, 눈물도 줘, 별걸 다 줘. 그런 거 탁. 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그 정의 얽매이고, 감정의 맹매이고 맹매, 자기 집단에 얽매이고 이러한 그 틀에서 헤어나지 못하게끔 요소 요소에 그런 아주 음? 지능적으로 하나씩 다 숨겨놨어요. 근데 거기에 얽매는 거야. 오내 어, 새끼 내 새끼. 어 이런 막그 자기 그 이런, 이런 막그 정. 또 욕망. 욕망을 심어놨어. 아, 뭘 추구하고 막 어떻게 든해 먹으려고 하고 눌르 누르, 나무 누르려고 하고 이런 그런 거를 요서요서에 요소 하나씩 하나씩 탁탁탁탁 비장의 무기로 숨겨왔단 말이지. 그러면 그런 거에 충실한 그 물고기들과 인간들을 주위 그 가수들이 양식장과 신들이 입시 다 바라봤을 때 어떻게요? 잘 하고 있는 거지 뭐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 0 0 2그이잖아요 신이라는 존재 참 이거는 이게 이 컴퓨터도 부를 거야. 못 풀어 이거. 응? 슈퍼컴퓨터 아무리 연결을 해서 지랄 해도 못 푼다고. 대단한 거야. 음 맞다. 여기도 얘기하다 또 생각나네. 여러분들 영화고 그 매트릭스 있죠. 응? 매트릭스 레오 나오는 거. 레오 나오는데 그 설계자. 그 남자, 그, 조물, 그 조물주, 남자가 나오고, 그 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오고 쫓차가 여자 만나가지고, 어, 비법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싸움까지 가잖아. 근데 그 애초에 그 설계한, 응? 그 프로그램을 설계한 그 남자, 그 남자는 그 기계군단, 노봇트와 네오편, 인간편, 쌈박질에서 죽이든 살리든 전쟁이 나든 말든 망하든 그 사람 신경 써요? 안 쓰잖아. 안 쓴다고. 안 쓰면서 어 지금 이게 또 기억나네. 그건 뭐라고 했냐면은 오류가 나면은 다시 리셋한다는 거야. 리, 리셋하면 그만이야. 그분들 조물주와 신들 입장에서는 그 기계와 네오 같은 인간들, 뭐, 그때, 보니 네오도 그, 기계 태어나 얘가, 뿅! 하고, 첫, 첫, 장면 보면은, 뿅! 하고, 기계 태어나. 응? 하등에, 어떻게 보면 야, 비도 눈물도 없냐? 그러는데, 그 조물주나 신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오. 얼마가 죽어나든, 얼마를 뿌시고 지하를 하든, 어쨌든 뭐여, 그냥 한 번, 샥! 쓰러버리고 리셋하면 되요 <웃음> 오류를 바로잡고. 그래서 이 첫날이 첫날이그 매트릭스 영화를 참 재밌게 보고 응? 그런 거예요. 그 작가 참 대단한 양반이라고 칭송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응. 이번에또웹 나왔던 가짜가 언냐가또뭐불리날 있겠지만. 대체 그 작가가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걸 한 것은 보면 우주적인 사고가 없으면 그 내가 봐서는 절대로 그런 작품 나올 수가 없어요. 우주적인 사고. 아시죠? 이 천일이 아, 아마 고등학교 때일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천일그랬어요왜 나는 이렇게 사아이 되느냐. 뭐왜 죽냐. 뭐 상로병사. 이거는 몰라. 나는 몰랐었고.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나는 왜이 집안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러한 물음. 응 좋아. 나는 왜 공부를 만 많이 뭐 못하면못왜 못하느냐. 막 이러한 물음. 이러한 물음에 봉착해가지고 확 찾아다가 나중에 그때 어리니까 답을 못 찾았어요. 답을 못 찾으니까 내 그때 내 기억으로는 내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결론은 어떻게 됐냐. 내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저승에가 가달라 나는 이 이야기를 염라대왕한테꼭 물어볼 것이다. 따질 것이다. 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 어? <웃음>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때 어릴 적 나이에, 10대. 10대의 나이 때의 사고방식으로서는 그것도 대단한 거지, 뭐. 근데 그게 맞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지, 뭐. 응? 내가 얼마나 니까 왔고, 나는, 보내질만 하니까 보내져 지구에 왔단 말이지. 그 집안에서 도착을 해서 나왔고, 세장면 나왔고. 이제는 어떻게 요 내가 더 이상, 더 이상 이러한 가두리 양시장인 지구에 안올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가 터득하고 찾는, 찾은 거지. 응? 또음으로 그 찾아야 되고. 그래야 다음에는 이 지구가 아닌 어디? 저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나 이, 이 태양계와 은하계가 아닌 다른, 다른 계의 더 넓은 다른 거기서 또 다른 위치에서 살 수가 있는 거지. 이 지구와 같은 열악한 음? 열악한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드리앙시차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것만 깨닫고 현생에 죽어도 뭐요? 대박이라고. 아셨죠? 이 얘기야. 이 얘기. 아.. 뭐또 떠다 보니까 오늘도 한 29분 30초. 아, 29분 30분 넘어가네요. 자. 본말이잘알들었죠 가들이 양식장에서, 그냥, 딱, 물고기 딱 같이, 그냥. 하루 일과가 똑같잖아. 똑같아. 응?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조도 딱뒤져든지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자, 어차피 천상천하 유야독전. 만약, 자를 찾고 죽든지. 응? 인부인들 분인, 알아서 하시니 그렇죠 늘까지는 뭐 춥다고는 하는데 추워도 되지 맞죠. 쩌다뭐날뭐 뭐 그러려니 하면 돼. 겨울 뭐 당연히 추는 거 맞지 뭐. 대신 이렇게 천에도 밤에 돌아다니려고 하면 춥고 힘들기도 하죠. 그거 있어. 그러니 코로나 때문에 난리. 세상이 난리야. 맞아. 코로나. 끝내야 되는데 이게 또이어지네 가드리앙 시장에 그 병균이 퍼지안 퍼져. 안 퍼져. 평균이 평균이 퍼지잖아. 퍼진다고? 응? 올해 뭐 굴생산이 잘 안됐대 보니까 수온이 따뜻하고 뭐, 뭐 어쩌고 포자가 어째서 멸치 멸치가 안 잡힌대. 그랬더니 뭐 의외로 따뜻해가지고 멸치 새끼가 난데 치아가 뭐 뒤져버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다고 우리 치고 바이러스가 한번 쓸자는 어또죽어막 저냥 어? 죽어. 도태돼. 막. 그, 양식,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 중에 바이러스가 팍 퍼지면은 다죽지 않잖아. 죽는 거 죽고, 사는 거 살고, 살고. 죽으면 어떻게요 뜰채로 주인이면 건져내지. 응? 어? 건져내버려. 어디로 가? 폐기 처분하잖아. 똑같아요. 응? 어? 똑같아요. 아셨죠? 음, 토일. 어, 토일. 뭐, 시어쩐는 불금이고, 치랄이고, 뭐, 상황인데서 그런 거 어딨어? 아무것도 없더라고. 찬바람만 싱싱 불고, 응? 토요일 저녁 들 보내시고, 재원금 들 것이고, 어셨죠 일요일 날푹 쉬시고, 응. 자, 오늘그 11월 15일 불은 내렸어요, 응? 다음 생 애들은, 이 가들이 양식장이 지구에 오지들 마요, 응? 지구에 저 안드럼 했다나, 저기 다른데, 그를 가라고. 아셨죠 음, 여기까지입니다